어, X가 제곱이 되면 A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때 X 제곱에는 양수의 X와 음수의 X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두 수는 A의 제곱근. 아, 네. 그러니까 X는 A의 제곱근인 거예요? 네. 아, 네네네네. 네. 어, 그래서 X에서 제곱이 되어야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은 A이다. 아, X의 제곱은 A이다. 아, 요렇게 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어, 이거 음. 하나를 두 개로 읽어줄 수가 있네. 어, 되게 신기하네요. 응. 음. 어, 아 그렇군요. 아, 요렇게 하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제. 어. 네. 그 다음에, 그, 근호 예, 그, 제곱근? 네. 에서 부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어, 그 부호를, 어. 그 부호를 이렇게 쓰고, 네. 이거를, 루트라고도, 루트라고도 읽어요. 어. 아, 얘를 루트라고 읽는군요. 아하. 음.